대박! 대박! 해피밀에서 진짜 음악을 함게 나왔어요 여러분! 미키 마우스 해피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아스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나온 하프 메럴! 언박싱 해보려고 이렇게 해피밀을 사는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은 이것은 신메뉴 케이준 치즈 맥치킨 버거 세트이거요 허어어! 짜 미키마우스 해피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미국 맥도날드에서 나왔던 해피밀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지인분께서 보내주신 맥토이예요. 우리나라에 나온 거는 이그지같은 <웃음> 미카 미카 토미카! 3월 10일부터는 그키와이 아기들이 그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괜찮다. 4번. 오, 나 4번 할 거야. 어? 펭귄들 귀여운데? 어, 얘 예, 괜찮네, 맥소도이드 이거. 그치? 그래, 지금까지 그 얘기 한 거야, 내가. 음,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은 먹으면 먹은... 돼. 감자, 띠드바가그러면살뺄 거예요. 오늘까지 한번 먹고. 얘 하나 먹어. 음, 치즈스틱! 어, 뭐야? 나때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받아온 한국의 해피밀은 토미카 입니다. 아! 스티커 있어! 제일 싫어는 스티커! 그래서 이렇게 밑판이 있어요 그래서 밑판 위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꼽스 꼽스 해주면 그리 위에다가 이렇게 매장이 완성됐어요 이 스티커를 양면 이렇게 붙여주는 건가봐요 빨리빨리! 그리고 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라스틱 그냥 라이더 차예요 아 외국에서는 이런 차 타고 배달하나보네 여기 보시면 또 스티커로 이렇게 덕지덕지 다 붙여줘야 돼요 아, 귀찮아 기다려봐요! 아! 삐뚤어졌어! 아 빡쳐 크기가 잘 안맞아 스티커가 아우 구려 뒷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귀엽지요? 그리고 이렇게 두니까좀귀엽죠요 뜯어먹어 주세요 음! 맛있다 음 맛있지? 음! 그리고 대망의 미국에서 건너온 파피일 입니다 여러분 짜잔 이렇게 뭐라고 디즈니 월드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컨셉이 그 디즈니 랜드 가면은 어트랙션들이 있잖아요 그 어트랙션들을 하고 있는 그 디즈니 친구들의 그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보내주셨어요 짜잔~~ 우와 진짜 귀엽다 색감 맨 앞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레일이 있어 이 레일을 다 연결을 해주면은 얘네들을 다 끌고 갈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그피다그피 피규어를 보내주셨습니다 뿌뿌 하면서 이렇게 가는 첫 번째 어트랙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어~~ 푸푸 이거 당첨되면 디즈니 리조트 보내주는 건가봐 한국사람 차이 없다겠지왜 못해? 이거 QR이 있는데? 너 디즈니 월드 가는 거야? 이거 당첨되면 가나봐 에케이션에 근데 뭐 자유형 것만 주겠지. 그게 어디야? 나 그거 돼, 협찬. 이정도 준대? 이거 난늘 되는데? 디즈니 월드? 랜드. 월드! LA. 월드! <목소리> 음! 오영아. 맛있어. 이게 저게 아닌가 봐. 그리고 다음은 하나 둘 셋! 미키! 그러니까 그 빈티지 느낌 나는 미키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좋아 불 모양을 이렇게 투명으로 이런 느낌은 제가 또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딱꼽싸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다 연결해서 끌고 다니는 거야 퍼레이드처럼 아얘 손이 움직이는구나 구피는 구피는 뽀뽀 하면서 손이 움직이고 미키의 궁둥스에서 불이 움직입니다 <웃음>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세 번째 짜잔! 플루터 개가 나왔습니다 하마가 숨어져 있고 여기 위에 플루터가 기분 좋게 여기 어트랙션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와 얘네봐 난리났어 미쳤다 허어.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진짜 이 토미카 짜바리도 안되는 이 해피맨 먹으러 이렇게 온거야 드라이브스로 이렇게 다같이 오는거죠 너무 귀엽네 불기생그리 아 그냥 치킨 버거구나. 음 매력 있어? 응. 잠깐만, 꿈해 소스 맛있다. 음. 음. 아 어, 우리 전기났어. 그리고 이게 단가요? 아니죠. 제가 또한 박스를 가치고 왔습니다. 뭐야 그것도? 해피밀에서 진짜 음악을 한게 나왔어요, 여러분. 으어우우 아까 그 말고 자동차들. 시.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끝났네? 제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디즈니랜드의 큰 행사! 몇 주년이야? 몇 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어. 100년? 100주년? 뭔 100주년이야! 50주년이야! 50점 기념으로 나왔던 그 맥토이! 그 구하기 어렵다던 그 맥토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얘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은 50주년 기념! 써있고 일단 이판테 너무 예뻐요 여러분 낫밤 낫밤 낫밤 낫밤 봐봐 우와! 대박! 1 음. 0이의 퀄리티가 이쁘대 음, 미국만 퀄리티가 이래 우리나라 지금 꼬라지 봐봐 너무 예쁜 이렇게 홀로그램 판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꼭쎄주는거같요 야 처음 봤어 이런 퀄리티 야 이거 무슨 팜마트야 요거까지 이렇게 고정까지 해줬어 피규어인데? 그럴게요 원래 맥토이는 좀 약간 덜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웃음> 완 와, 완성형이네 짠이렇게 생각보다 진짜 커요 여러분 배경과 너무 찰떡이 그리고 맥토이스럽지 않아갖고 약간 특유의 그 싸마이 느낌이 안 나가지고 너무 괜찮네요 진짜 뭐 얼굴 막 흘러내리잖아 원래 <웃음> 다음은.. 얘도 똑같이 디즈니 성! 구피 피규어입니다 여러분! 구피 피규어! 저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하는 구피! 약간 맥토이는 시그니처야 이거 완전.. 이거 꼭 있더라! 나사! <웃음> 진짜 크다! 이게 맥토이의 퀄리티라니! 다음은.. 보일러기 두라미 보일러! 이게 피노키오 나오는 애잖아 그치! 이름 몰라! 이름 까먹었어! 두라미! 얘 제일 귀여운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달음의 마지막 피그랜 귀엽죠? 짠! 피그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미국 해피밀에서 나온 장난감과 토미카 해피밀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노아스트리 노아였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짠! <웃음> 랜덤 초콜렛 오와! 하나는 피규어가 하나는 그건가? 아 이건 뭔가 피규어다 아 어머 <웃음> 저 희한 방구스하 생겼네 썸썸같이 생겼네 초콜릿도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아 뭐가 나오겠지 <웃음> 뭐야? 썸썸이 아닌데? 유사한 프린세스가 나왔는데? 이 스티커는 썸썸이야 봐봐 프렌즈야? 무슨 프렌즈? 야혜택거야 한국건데? <웃음> 이게 뭐야? 뭐 이따, 이딴 게 나있어? 이게 뭔데? 어이가 없네? 아, 언? 뭐지? 얘네는 왜 들어있는거야? 그럼 이렇게 들어있어요 프렌즈랑 얘네야 엘리스랑 신데렐라는 무슨 사이야? 뭐야? 얘 누구니? 신데렐랑 팅커벨 신데렐라랑 팅커벨이 무슨 사이인데? 아니, 그냥 썸썸은 모두 다 친구야, 서로. 그 같이야? 썸쌸 세계관 모르니? <웃음> 아, 참 거지 같다. <그지갑다. 웃음> 내가 만드는 키링, 뭐 그런 느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 초콜릿 다 먹었네? 누가 다 먹어라?